산어 보이는 눈매 돌출된 입 비호감 인상을 주는 외모 이 세상에서 저만 이렇게 생긴 것 같고 이제 더 이상 피에로가 아닌 제 자신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마술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게 했습니다. 트임 수술과 눈매 교정을 통해서 보다 부드럽고 시원한 그런 눈매를 만들어 드릴 예정이고요. 콧대를 좀 오똑하게 보톡 수술을 통해가지고 이마 주름을 펴 드릴 생각이고요. 이중턱 느낌을 해결할 예정입니다. 야, 야! 오! 어! 어! 아 정말 혼남이 됐어요. 부드러운 눈으로 만들어드렸고요. 안면 윤곽수를 통해서 좀더 매끈하고 브이라이 만들어드렸고 더 남성적인 그런 느낌의 이미지로 만들어드렸습니다. 네. 사람들이 저를 봐주니까 그만큼 더 열심히 해서 보답으로 돌려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. 글로벌 마술사로 성장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